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특히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이라고 기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웃음> 히브리서 1장은 읽어 보시면 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어 얘기하고 있고 그 천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신 이유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히브리스 1장을 읽어보면 예수리도께서 땅에 오신 이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장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장 2절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누군지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이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구속하신 구속의 사업을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어, 예수 그리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도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작은, 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높은 곳에 계신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극히 높은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천사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내가 그를 내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는 천사 중 누구에게 는는내 아들이라 오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는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 또 그가 아들을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천사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붓꽃처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으시는면는요 하나님의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사역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셨을 때 아들의 관하여는 8절입니다.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령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구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며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추의 하나님의 죽음에 기름을 부어 주셨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절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에게 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십절 말씀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에게 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바라. 곧 예수 우리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까 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땅의 기초는 무너지고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존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도는 스 영원히 영존하실 것입니다. 1 3절 말씀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등상이 대기하기까지 너는내 우편에 앉아 있으랴 하셨느냐. 천사에 관하여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좀 전에 7절에서도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기록했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악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지만 그들의 아들의 관하여는 어 하나님의 주의 보좌에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하 주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들의 가나요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숨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축자들을 위하여 숨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은 우리를 그 사람들을 무슨 영으로 보내셨다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 구원을 받을 자. 그 구원을 받을 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완성하셨음을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지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에 관하여 어, 참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 천사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지 아니하면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말로 다른 말로 청한다고 그러죠 부탁한다고 그러죠 우리말로 우리가 우리 친구에게 내게 뭐가 필요하면 친구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것이 그냥 다른 말로서 성경적인 말로 또 종교적인 말로 다른 언어로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깎아 놓은 우리가 나무로 조각을 해 놓은 그런 뭐. 천하대장군? 뭐 그렇게 부르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의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한 것을 이루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으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곧바로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여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 칼을 가지고 놀면 그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을 뵐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칼을 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품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이아이게 예, 이걸 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면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것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의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는 그 명령을 받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자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중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14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이 아니냐 상속자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는 예수는 그리도라고 스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어, 읽고 저와 같이 이 화면을 쳐다보고 계신는 여러분은 어, 하나님의 천사들의 숨김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토이시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음, 그 하나님은 내 구주, 나의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접은 무엇이냐고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전화를 합니다 친구, 친구라고 친구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친구가 어,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나 물어보면 그래 오라고 얘기하면 음, 왔어요 대문 앞에 와서 띵동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고 그를 들어오게 환영하고 맛있는 것도 내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고 같이 지내면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부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선이, 선이 충만하시고 악은 일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십니다. 오늘 여기 읽은 천사로 나오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그섬기는 부리는 영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천사들이 따라 다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더 많은 사역이 필요하고 더 많은 또 일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듣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보내주시겠지만 최소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숨깁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두 명의 천사는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 명의 천사가 우리의 일곱술투족을 매일 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또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서 보고한다고 해요. 보고하면 또그곳에가해서또 그러고 나면 또 우리를 돌봐줄 천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두 명의 천사가 있어야지 한 명은 보고하러 가고 한 명은 또 우리 옆에 있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아마 어떤 책에서 읽은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두 명의 천사는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신다는 그리고 제가 그런 기록을 읽은 중이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증언에서도 그렇게 전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훌륭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어, 보호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당장 화면을 보는 이 순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대해서도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피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수 있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천사에 관해서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으셨고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